아 여기 태양광 패널이 여기 있네. 어묵. 이거 이거 펼치면 돼, 이거. 짜!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헤븐리 마디스라는 우주 정거장 병맛 컨트롤 게임이고요. 어, 이게 원래 로컬로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바로 옆에 친구를 앉혀 놓고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스팀 리모트 플레이라고 원거리에서 로컬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매드에터랑 같이 한번 플레이해 보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메드터입니다 진행을 해요. 해보죠. 이제 승무원 기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 W A A S D를 이용해서 왼팔을 움직이세요. 나는 레프트 스틱이요. 오. 비적비적. <웃음> 어, 벌써부터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니, 지금 감이 오죠? 아미 <웃음> 오른팔. 자, <웃음> 네. 오른팔, 왼팔을 따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LT를 이용해서 왼손으로 잡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웃음> <웃음> 팔 잡았다. <웃음> 핸들을 잡고 레버를 돌려 해치를 여세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력이 전혀 없어요. 막 움직인다고 추진력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로 다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아, 좀더 아파! <웃음> <놔부, 웃음> <놔부, 웃음> 레버 내가 잡아볼게 오케오케오케 okay, 이이 okay, okay. 잠시만 내, 아, 내려와 한마. <웃음> <웃음> 형나손좀 놔줄래? <웃음> 내, 내가 안 잡고 있잖아 니가 <웃음> 잡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안 놔줘 어, 아,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벌써부터 <웃음> 개웃긴데? 아 됐어 굿아 이게 힘을 주려면 반대쪽을 잡고 내려야돼요 미친거 아니에요 게임? 됐다 가자 <웃음> <웃음> 좀 머리 좀 어떻게 해봐 <웃음>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으, 으. 가자. 아유. <웃음> 어, 아, 오. 잡아. <웃음> 다리를 오므리세요 와, 헛, 헛, 헛. 아이 게임 존나 웃긴다. <웃음> 잠시만. 표면을 붙잡고 몸을 밀고 당기며 공간을 이동하세요. 어, 좋아. 어, 잘한다. 매드했던 잘한다. 벌써 감 잡았죠 지금? 여기서 또깻 맛. 위로 올라가. 어려워. 추진력. 아, 아. <웃음> 아 가. <웃음> 잠시만. 잠시만. 올라가.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웃음> 오, 나좀 잘하는데? 요 봐. 요 뭐야? 어, 뭐야? 어, 어. 좋아. 뭔가 확장됐네. 태양전지 시스템은 우주정가장에 전략을 공급하기 위해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태양광을 이용합니다. 이제 승무원이 탑승했으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원 시스템을 설정하고 외부 태양광 패널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음. 완료하면 관제소에 보고하세요. 벌써부터 미칠 것 같죠? 으아! 으아! 이 으아! 됐다! 안내서, 태양광 목표, 내부 전원 시스템 설정하기. 뭐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어. 목표가 3개가 있네요. 아! 야, 저 지금 아까 우리 전체 우주 정거장 그 맵이 오른쪽 위고 거기에서 왼쪽 있잖아. 저, 저 중앙에 왼쪽 방에서 이 3개를 하면 되네. 오케이. 저기 끝에 머리 가가지고 응. 이렇게 접혀있는 태양광 패널을 일직선으로 바짝 펴줘야 돼. 그렇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나 이거 잘 조작할 자신이 없어 oh. 오오오오오다나 겨고수 나 겨고수 겨고수 ah, 나 하나 수영암 아어 잠깐만 x2 으아? 형이 이상한 소리내지마 ㅎ 에 줄, 줄 이거 어떻게 해? 찻! 형이, 꽂았어! 형이 거기 해 꽂았어 나 완전 잘해 나 완전 잘해 지금 미쳤어 콧? 자 버튼 누르고 아내 <웃음> 겨드랑이는 왜 잡아 아아아아아내 겨드랑이 아아아자자자 잠시만 잠시만 잠시 미친놔 됐다 됐다. 오케이. 어, 잡고? 아, <웃음> <대박>. <웃음> 아, 됐다. <웃음> 됐다. 열었다. 그냥 올라와. 그 레버 건드리지 네. 말고 그와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슈. 슈. 중력, 중력을이저 키패드는 뭐야, 저 어, 궁금해 나못 참아 저런 거. 먹어 봐. 내가 줄게. 자. <웃음> 나 카메라 회전하기가. 오케이 던졌어 던졌어. 오 어디에 던졌냐? 아우 이 카메라 회전돼. 어형 도할 것 같아. <웃음> 이거 열어야 된다. 자 위로 올라가자. 나 다리 잡고 있을게. 파이팅. 오케이 내 캡틴 아메리카처럼 열어볼게. 강하다 캡틴 아메리카. 오! 어! 오! 멋있어 멋있어. 약간 좀 허우적대긴 하지만 멋있었어. 이거야? 어 어. 잠시만. 자내 손을 잡아. 니 <웃음> 네 몸에 낑기는데 w 내가... h 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왜폭표 이거. 야, 이제 뭐한 거야? <웃음> 아, 이거 왜폭표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왜 폭표? <뽑혀? 웃음> 일단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래. 어, 어, 어. 아, 크로우바를 찾아서 대신 꽂아서 돌리래. 세젤했대. 어. 아 빨간 문에다가 빨간 문에다가 이걸 꼽아야 되는구나. 그냥 오케이. 낑겨서 억지로 여는 거야? 나나 나 재밌는 재밌는 어, 생각 났어. 어, 어, 형을 이렇게 잡아서. 해봐 내아아 <웃음> <웃음> 네, 해볼게. 어 화이팅. 자. 어 굿. 어어어될것 어, 어, 어, 어, 같은데. 어.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벌려 벌려 오, 오, 벌려 오, 오, 오. 벌려 손 꺾어가지고 벌려. 해봐. 오! <웃음> 야스. 야! 너무 잘하고. 아, 여기 태양광 패널이 여기 있네. 요구. 이거 이거 펼치면 돼, 이거. 이걸 어떻게 뽑아? 잘았어. 자! 열리. 나나나 <웃음> 나, 나 죽는 거야? 안 돼. 아 이게 줄을 잡고 있어야 되네. 음, 그렇네. 음. 자. 오. 악 아, 개 무서워. <웃음> 개 무서워 이거. 자, 빨리 허우적대 허우적. 야, 너 절대 손 놓지 마. <웃음> 어, 손 어, 어, 장이야 너, 이거. 개 무서워. 허우적, 아, 몸에 걸수 있네. 허리에. 아, 허리에 그래? 고리가 있다. 오! 오, 됐어, 나. 너 너도 넌 너, 너 어떻게 연결해야되냐 이거? 나 <웃음> 그냥 이렇게 있어야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재미있다 아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괜찮아. 저리가 아요거 펴야지 형 이거 아아아아 아아 밖에서 <웃음> 크랭크를 돌려가지고 자 어. 내가 여기 잡고 있을게 오 어, 좋아좋아 살려줘 <웃음> <웃음> 잠 아, 내내 내 발을 <웃음> 그렇게 잡고 있어어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야야너 그거 노란색 봉 잡고 날 놔봐 어 오케이 놓으시라구요 <웃음> 형안 놔줘 이거 <웃음> 시라고왜안나줘 <노우시라구요. 웃음> <웃음> <놔줘>, 이거 놔놔 <웃음> <놔. 웃음> 이쪽 손은 나지는데아 <웃음> 이거 돌려야 되는데 미치겠네어 야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디가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왜>, 어디 가나야 <웃음> 잠깐만. 됐. <웃음> 완벽해. 어, 난 지금 의지를 잃을게. 나는 지금 형 신발이랑 비슷한 거야. 오케이. 신발이 좀 크네. <웃음> 좀 자, 아씨왜 이렇게 덜렁거려. 짜증나게. 아. <웃음> <웃음> 어 됐다 아, 완벽해, 진짜...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웃음>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웃음> 오케이 아 됐네 씨아 씨, 개웃겨 아니 근데 우리 뭐 하나 부숬는데 <웃음> 아니 조명 등 하나 나갔을 뿐이야 괜찮아 훌륭해 훌륭해 아 근데 생각보다 조작감이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너 하려고 하면 되는 게 너무 신기해 음관제소에 이제 보고하면 되거든 됐다 문 닫을게 그냥 닫아봐. 네가 닫아봐. 손을 또. 아! 오케이. 아, 위로 가려고.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 제송 진짜 <웃음> 왜 저러냐? <웃음> 아. 아 됐다. 너왜 자꾸 내발 붙잡냐? <웃음> 아니 아니 같이 가려고. 났어 났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쇼? 쇼? 쇼? <웃음> 관제소에 보고를. 잡고 근데 뭔가 실제로 보고. 우주가도 이렇게 몸이 생각대로 안 움직일 것 <웃음> 맞아 20분 걸렸네요 <웃음> 미션 하나 하는데 뭐야 시간 개빨리가 데이터 2챕터 데이터 타워를 가동하세요 뭐돼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되네 그니까 러 방금 막 뛰었.. 띄웠... 아니지 뛰울때부터 되게끔 하고 뛰우지 않나? 그러니까 정거장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상 연구자들과의 직통 연결이 필요합니다 배치된 장비로 타워를 조립하고 각 안테나를 보정해야 합니다. 와딱 봐도 진짜 겁나 어려워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운영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머리끄댕이. 노십시오 <웃음> 어, 그거 나왔다. 안내서. 안테나 아. 1, 2, 3 보정하고 메인 접시 보정하기. 와야 아, 아, 아, 이거 아, 이 챕터까지만 아, 하고 끝내자 <웃음> 이거 한3 시간 걸리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콘센트를 꼽는 게 최우선인 것 같죠 오케이 어어어선 발견 어, 오케이 빨간 거 빨간 거야 끼워볼게 하나씩 끼우지만 안 되겠니 <웃음> 힘을 줘야 될거 아니야 어 됐다 굿 개잘한 데요요 노란 요거 뭐지 어야야 잠깐만 그거 왠지 음. 아 안테나 이걸 오오. 안테나를 뭘로 해야 되지? 파란색, 파란색으로 파란색. 어, 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어, 아니야. 그 아래로 계속 유지해. 잠시만. 내 몸이 <웃음> 내 몸도 같이 가 가지고. 아, 소화기 개방해도. <웃음> <웃음> 살짝 살짝. 그렇지.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파란색 게이지가 찰 때까지. 오 오. 안테나일 보정 완료. 와 이제 이 TV 를 갖고 응. 위로 올라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우리 되게 뭔가 잘 움직여 일써 불러나.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어 저기 있네? 있다 파란색 콘센트. 아 일단 맨 위로 올려. 오 뭐야 콘센트 알아서 꼽혔어. 오 대박.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밖으로. 어아 요거 있다 요거 요거 레버. 그게 뭔데? 아필수 있다 기를 필수 있어 당겨. <웃음> <웃음> 잠깐만 아아 TV에 움직이지 도와줄게. 마 나도 도와줄게 내가 내가 TV를 고정해놓을게 아야이러다 어. 콘센트 뽑히겠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ㅋ <웃음> 아형 내가 알아서 해볼게 TV만 좀아 뽑혔어 <웃음> 아이씨 아아 아, 저기 줄이 형 노란색 줄이 걸려있다 지금 아 내가 내가 내가 빼올게 어어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 해서 어. 가만히 서 <웃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빨간색도 연결했고 형 파란 콘셉트 좀 꽂아봐 그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하하 티비를.. 티비가 거슬리니까 이 어쩔 티비를 위로 보낼게 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뭐야 여기.. 아 여기 달려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웃음> 내려가아아아 <웃음> 다이스다이스 다했어 반대씨 반대로 잡아 그저 정도는 그냥 판정으로 그러니까 아, 너무한 거아니아요 이렇게 됐다 <웃음> 이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내가 내가 바깥으로 나가볼게 어어어어아 시사 소리 내지 마요 됐다. 이걸 잡고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웃음> <웃음> 따따따개 아, 잘해 개 잘해. 오야너 어디 가? 야너너 큰일 난다. 너 뭐. 큰일 난다. 어, 어? 어, 어.... 야 살려줘. 살려줘. 야. 가 어디 가? 로미친놈아야팔거리팔거리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이로 와. 우리 어디까지 가? 이렇게. 이렇게 거리라고와나 지금 진짜 땀 나요, 여러분. <웃음> 와 이게 이게 우주미야 되는 거 순식간이라니까. 저거 얘얘 고개 꺾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안테나에 맞게. 아, 아, 아그 그러네. 내, 내가 할게. 형이 하고 와나 들어가 있을게. 좀씩 좀씩. 그러면은 야야야이 파동이 날 밀고 있어. 파동이. 오 잘한다. 아 잠나. 거어어어 어. 이렇게 가만히, 조금만 더 담겨. 가만히 유지. 아, 아 어, 어 됐네, 됐네. 됐스 아. 아, 좋아. 너무 잘하고. 됐스 이제 콘센트 뽑고 올라가. 그냥 쭉 위로 올리면 콘센트가 알아서 빠질 거야. 오케이. 쭉 가, 쭉쭉 가. 어 여기 왜또 오픈돼 있냐. 고장 하게 고장. 김김. 꽂아 고장. 오, <웃음> 좋아. 저, 저거 내가 할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근데 길을 아니 그렇게 잡고서 레버 손대 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어, 나 여기 잡고 안전하게 음. 할수 있어. 됐다. 응, 응. 바로도 붙잡아. 뭐 어, 완벽하게 그냥 딱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어, 나 낑겨 <깽겨> 죽어요. <목소리> 어, 어, 어. 위에 빨간 거 꽂아 줘야 된다. 빨간 거 어디다가 꽂아야 되냐? 저, 저 빨간색 퓨즈 박스에 어, 아, 이이, 이이... <목소리> 이이... <목소리> 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웃음> 이거 뭐, 오, 어? 오, 오, 뽑을 수가 있네. 이게 내가 어떻게 잘 해볼게. <웃음> 나 발로 짜지마. 주. <웃음> <웃음> <웃음> 그거 짝표,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길고 아름다워. 오, 어, 됐다, 멈춰. 오케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오케이, 꼽았다. 이 아바 안전고리야. 아형 복장 터지게 할래 자고저 위로 가야 되나 됐어. 보다 오케이 이걸 잡았다 이걸 내가 끊어낸다면 너 죽어 진짜 처음부터 <웃음> 다시 해야 돼오 오야 오야 우악 기 <웃음> 음, 한번 했다 이거야 <웃음> 한번 했다고 <웃음> 어. <웃음> 자요거를 잡고 에고 뭐 잘못 살려줘 살지 <웃음> <완전> 없어 <웃음> 자 됐다 <웃음> 어, 천천히 아하 아 <웃음> <웃음> 됐어! 오케이 이제 그 반대쪽을 뽑아 빼! 뽑았어 그렇지 이거를 추산 추하하하놓으시라고요아 <웃음> 너란줄 어, 너란 어, 어. 끊기게 말없네 하하하 <웃음> 너 죽어 <웃음> 이제 다 뽑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네 발로 밀어 어 됐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많이 산. 오케이. 이제 데이터 타워를 아, 씨, 가동하기만 재밌드네. 하면 됩니다. 기둥 다 세우고 줄다 연결하고. 와이 어려운 걸 저희가 해냅니다. 관제소에 보고하기. 아씨. 보고해야 되면 바로 밑에 좀 만들어 주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좀 들어. <웃음> 들어갑시다! 밖에서 안 들어오는 게 개어려 <웃음> 됐다 오케이 <웃음> 발은 왜 굽히고 있는 거야 형은 <웃음> <웃음> <웃음> <영원>, 발로 쳐어보너 <쳐다보고. 웃음> <웃음> 죽어 고고 23분 미션 하나 할 때마다 20분이 그냥 순삭이 돼버리네 오케이 요리를. 아 근데 재밌다 되게 그러게 자 3챕터 비전 우주 망원경을 조립하고 배치하세요 궤도에서는 지구의 대기 시각적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정보는 광학우주 망원경을 통해 얻을 수 있죠 모듈식 부품으로 망원경을 조립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조립까지 해야돼? 와.. 진짜 움직이기 싫다 그.. 노란색 뽑아 형. 어.. 보고서 한번 보자 어디가.. 어디가요? <웃음> 우리 둘다 뭐해? <웃음> 자 안내서 목표 레칫을 사용하여 크레인함 수리하기 아. 상단 태양광 패널, 하단 태양광 패널, 수신기 프로세서를 부착. 금방 끝나겠구만 진심이야 요호 크로우바가 선으로 연결돼있어요 이거 못 가져가요 노란... 요기도 그거 있는데? 짐이 노란선으로 묶여있는 상태네 오! 오! 오! <웃음> 어 이거 운동돼! 뭐운동저오른쪽 <웃음> <해>. <웃음> 크레인이 지금 걸렸거든요? 저걸 고쳐야 되나봐요 아, 어? 잠시만 나도 이쪽에 요게 있는데? 너도, 너도 안되네 저걸 돌려야 되는거 같은데? 아까 설명서에서도 나왔었어 돌려야 된다고 <웃음> 아 죽는다아 어, 플레임 죽는다아 라왔다 손으로 돌릴 수 있어? 못뭐 돌려 여기 어? 뭐 꽂아야 된다고 설명서에 있었는데 꽂는게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볼까? 우리 너무 빨리 위로 올라와 버린걸지도 <웃음> 좀비켜주시않을래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뭐 지나간다 어 여기 렌치있다 어어 맞아 그걸로 돌리는거야 대수리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꽂고 돌리라던데? 오, 조여졌어, 조여졌어, 조여졌어. 어, 너, 그... 너 왼쪽에 앉아봐. 오, 어, 오케이, 가보. 형이 나와서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웃음> 그래. 아, 근데 반대쪽도 조여야 돼서. 어, 오케이, 내가 한번 그러면. 어, 아, 렌치야! 오케이. 오. 오. 오. 뭐, 뭐 해야 되지, 이거? 일단 매대터를 지나쳐서 가자. 켜봐 뚱땡아 켜봐 아, 뚱땡이? 나나 <웃음> 가야돼 <웃음> 어 됐다. 됐다 땡큐 뭐 얼마나 조여야 돼 이거? 왜왜왜왜 왜, 왜, 아, 왜안 조여지는 느낌이죠 이거? 반대로 돌려야 된다고? 아 그런거야? 아, 맞네어저방흐흐형 <웃음> 저 저거 입... 부품이 맞나봐 저걸 넣어야 되나봐? 일단 앉아봐 형 재밌어 이거 조작하는거 진짜? 기대중이야 아 컨트롤 재밌다며 쓰레기야 이게 재밌어 너야? 재밌는데. 삽입. 들어가. 넣는 거 넣어가지고. 맞아 그? 들어가고 있는데? 어 그러네. 딱 맞는데. 된 듯? 여기는? 이 반대쪽도 이걸 듣는 거지. 아 설명서 다시 보고라고요.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이게 아닐 수도 그렇지. 있어. 다시 빼야 될 수도 있어. <웃음> 아, 이렇게 생긴 거네아위 아래로 붙이는 거였네. 태양광 패널을. 그리고 아... 아까 그 청소기 같이 생긴 거는 부착하는 게 아닌가 본데요. 어, 근데 저 뭐냐? 저 이상한 그 마리오 굴뚝 같이 생긴 건 어디 있지?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 가방 열어 봐. 오, 폭죽이 로켓 있네. 쓸수 있나? 오, 오. 병. 오! 오! <웃음> <웃음> 네 어? 이거 반응이 없어? 응 음, 딱히 뭐 없네. 안 되네. 일단 가자. 할수 있는 거부터 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저기 딱 들어가 있는 눌러줄게. 아아아 음. 안테나만 보낼 거야. 안테나 이렇게 됐다 이게 맞네. 으이거 응? 아. <웃음> 형이 너무 잘 꼽아놨어. <웃음> <웃음> 오을 금방 뽑네 아, 아래쪽으로 아자이 세탁기는 뭐야? 아, 이쪽에 뽑아야되네 서브리바도... 아 오른쪽에다 꼽는거야 이 세탁기를 응응응 응, 응. 자 받어 아아 아아아아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만호 아, 아, 어디 아, 어, 어, 아 안돼 안 돼, 진짜 하지마. 개판이네 좀 받아봐 <웃음> 내려가 엘리베이터가 자 안테나부터 꽂아 그러면 야 자리 바꿔 써글로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된다 된다 형 된다 된다 아하하하하 <웃음> 됐어 나 그대로 다 그렇지! 달렁 달렁 하하하하 그렇지 됐다. 아이고, 아 이거 생각해도 니가 해야돼 저..저거를 어떻게 일로 끌고 오지? <웃음> 아이씨 야나 나와봐 진짜 진짜 바로 나와봐 내가 내가 진짜 어.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어, 됐다. <웃음> 어, 꺼져 <웃음> 아 힘들어 팔이 안 닿아! <웃음> 안닿았니까어 <웃음> 됐어 됐어 내가 그래 뭐 내가 갖다줄게 됐어 됐어 오오오오 예 미친 나 다시 누를게 <웃음> <웃음> 아 힘들어 아이고 <웃음> 왜 이렇게 미끄덩 하냐야 내가 <웃음> 끊기는 <끊임을> 반했잖아 힘들다 <웃음> 야너 반대편으로 가서 밀어줘 아 웃겨 죽겠어 됐다 오케이! 잡았어 오호호호호 저기 꺼낸건 됐다. 어딨지? 됐다아 아, 배송된 화물포장풀기 아 저게 마지막에 꽂아야되는거구나 그러네 이제 아래로 내려갈 아, 수 있겠죠? 아 아까 문이 열렸으려나? 그렇겠지? 포장 뜯기 가능? 저 아래쪽... 바로 있어야 되네 아 이 상자를 네, 들고 올라가서 그걸 부셔야 되는구나 아 화물 오. 개 크네 어우 개기네 내가 여기 그요 풀어놓을게 어? 뭘뭘 뭘 풀어놓는다고?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요요 아, 노란색으로 돼있는거 짐작들 때문에 이거 돌리려면 위에 짐도 풀어야 되는건가? 그런거야? 그렇네 아니 기다려봐 깨먹게, 내가. 야 내가. 야, 야 쉽게 가자 쉽게 풀지 말고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슈퍼맨 버지 <웃음> 어, 여 있다. 이제 이제 밀면 돼. 이제 꺼져봐, 이 꺼져 봐이 짐짝 미친 잠깐만. 잠깐만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이이이이이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가 오케이. 나 바로 <웃음> <발로 웃음> 찰게. <웃음> <웃음> 죽일 거야, 너. 나 다시 돌릴게요. 자 이제 이거를 빠루를 들고 와서 오오 오, 오, 지가, 지가 알아서 꼽면서 지가 알아서 꼽면서 지금 오, 오케이 오굿굿굿굿 굿, 굿, 아. 어, 됐어 가자 후아 나 얘가 길막게너고 <웃음> <웃음> 내가 저리로 <웃음> <절로> 가서 <웃음> 그냥 혼자 다 해야지 <웃음> 아, <웃음> 절대 혼자 못해 내가 엘리베이터를 내려버릴 거야 미쳤어 왜 그래 야야야! 나 야, 야! 됐다. 됐다. 오, 굿. 렌 캡을 제거하래. 이제 이거 들어가. 들어가서 선 빼야지. 아, 렌즈 캡 제거하기라는데 그 앞에 뚜껑 떼야 돼. 아 그런 거야? 어떻게 어떻게 떼는데? 오, 응. 음. 됐다. 된 거야? 선 연결 해제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제 해야 되는 듯 배치를 해야 돼서. 오 뭐야 저거? 오. 아 개폐해야 되는구나. 누르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떼자. 오케이. 아. <웃음> 네. <웃음> 아 씨. 야, 야, 야, 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웃음> 안 잡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손을 잡을 수 있구나. 오케이. 잡으시라고요. 오다. <웃음> 와. 놓우시라고요 네. 오케이. Good, good, g o o 가 I'm going to go t 봐봐 h e house. I'm g 그 i n 그 t 연결해 t 그럼 허리춤에 됐어 연결했어 오. 오 딱히 내가 막 날아가거나 하진 않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배치를 하라던데? 어디다 배치해야되 s e i 어 무서워. 어, 조심해. 어디가? 어디가? 저거 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저 계속 날아가잖아 살거줘 <웃음> 살려줘 살려줘 거 저거 저거 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거 <웃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야, 너무 지금 멀리 떨어지고 네가 여기로 올 줄을 모르니까. <웃음> 형너 점점 멀리가. <웃음>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야, 야, 어떡해? 나나나나 나, 나 보이지도 않아, 내가. 유형 유영할 수 있어? 여보, 형형 가지 마 봐. 괜찮아, 아직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그렇게 멀지 않아? 다시 숫자 줄어들고 있거든? 수영을 해, 수영을. 어, 어, 수영중이야. 뒤집어져 있어서 전대 어려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아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진짜 침착했다 야, 왔다, 왔다. 어어 s u m 오무서우어아유 고생했다 야내핸 <웃음> s <내> o 손... <웃음> 자야야또왜 그래 또왜 그래 또왜 그래 <웃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거야 인생에 주는居굴과 아오중에 먼 미래에 갈수있겠다도나안갈라고아 <웃음> 와, 아유, 웃겨 죽겠네, 씨. 와, 오래 걸렸다. 40분. 이게 아마 챕터가 지금 보니까 7, 8?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그래. 일단 충분히 이제... 즐긴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 그때 어...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헤븐리 바디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또 고생했다. 와. 와. 마치도록 하죠. 안녕. 재미가 있었다. <웃음> you mm -hmm.